여 가운데 날개뼈 이쁘다. 조금 기알겠요 어 좋네 편하긴 하다 이게 저것도 아... 맛있어요. 옛날에 비행기 이거 가지고 있는 사무장이 있으면 진짜 반가웠는데 나머지 다 저희가 손으로 따야 되거든요 <웃음> 아빠 그 의자 편하지? 응그 <웃음> 옆에 저거 음료 꼽는데 되게... 매점을 가려고 하는데 그 한강에서 파는 라면 있잖아요 라면 그거를 먹기 위해서 저희는 매점으로 고고고 어아 그냥 가정을 한번 찍는 거야. 그래? 휴지나 물티슈, 뭐, 한있나 있진 않을까? 없나? 많이 나, 을까물마슈물고슈나나슈 물티슈, 물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, 물티 저 기계 집에 넣는 사람들 있잖아. 이거 비... <목소리> 네, 하나만 더. <웃음> 대삽 <웃음> 맛있는 비주얼. 존맛탱 비주얼. 부평구청에 낼 건데 그런 말을. 하면 JMT 비주얼. <웃음> <웃음> 야소. 부평구청용 멘트 하나 새로 따줘. <웃음> 아, 저 라면 그냥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? 근데 너무 맛있겠다. 원래도 라면을 좋아하거든요. 哎快点开的希望快点开